Thank you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정말 좋은 브랜드를 알게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포울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포울에서 제품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처음 알게 된 브랜드예요 근데 이렇게 조금 제가 서칭을 해보니까 에이핑크 윤보미님의 애정템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알려진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포울의 이제 섀도우 팔레트와 아이글리터 5종 그리고 립밤 3종 요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첫 번째 제품은 폴스톤이즘 섀도우 팔레트 1호 무드브라운입니다. 공홈에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 컬러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무드브라운 컬러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매트 타입 두 종류와 쉬머 타입 하나 그리고 글리터 그리고 치크 이렇게 구성이 된 팔레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웜톤 쿨톤 그렇게 가리지 않게 무난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팔레트예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쉐딩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팔레트라고 해요 요즘 사실 아이메이크업을 그렇게 진하게, 화려하게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딱 분위기 있게 약간 청순한,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을 내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발색하고 가루날림. 발색이 정말 선명하게 잘 되는데 가루날림이 없어요. 브러쉬로 발라도 가루날림이 없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했어요. 저는 주로 이 은은한 브라운 컬러를 베이스로 깔고 초코 브라운 컬러로 눈 뒷부분에 음영감을 넣어줘요 그리고 이 쉬머 펄을 애교살에 발라줍니다 근데 사실 이 스톤 글리터가 광석의 오로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요 발색도 발색인데 컬러감이 진짜 미쳤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골드빛의 컬러라서 이거 하나 바르는 걸로만 해도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리고 이 팔레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 치크. 이 치크가 색감이 너무 예뻐요. 엄청 사랑스러운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쿨톤이거든요. 약간 웜해 보일 수 있는 이 컬러가 통그로워 없이 진짜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혈색 있어 보이는? 그래서 요즘 제 베스트 치크로 사용되고 있는 친구입니다. 다음은 포울의 데이즈 아이 글리터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가성비 왕! 짐승 용량! 사이즈가 이만한데 가격이 만 원밖에 안 해요. 가성비가 미쳤어요. 컬러는 총 다섯 가지로 되어 있고 워터 제형의 펄 베이스에 하이포뮬라 피싱 효과로 뭉침이나 펄 날림이 없이 장시간 유지된다고 해요. 일반 팁과는 차별화된 실리콘 팁으로 되어 있어서 위생적이고 발림성과 밀착력이 높아요. 실리콘 팁이다 보니까 원하는 곳에 글리터를 콕콕 붙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컬러도 웜톤, 쿨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되게 다양한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되게 자잘자잘한 펄과 큰 입자가 되게 다양하게 섞여 있어서 아이 뿐만 아니라 바디나 치크 이런 데 사용하기도 되게 좋아요 저는 주로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큰 입자를 골라내고 작은 입자들로 베이스를 깐 후에 손에 덜어놨던 큰 입자들을 이 팁으로 콕콕 붙여줍니다 특히 이눈 중앙에 찍어주면 은 빛이 반사됐을 때 눈이 약간 초롱초롱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다음은 포울의 하트포어스 립밤입니다 뭐 사실 요즘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으니까 립을 잘안 바르게 되더라고요. 화장도 안 하니까 립도 안 바르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 진짜 뭐 먹거나 아니면 이제 거울을 딱 봤는데 너무 입술색이 없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꾸안꾸 립으로 바르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뭐 눈화장도 안 했는데 입술 빨갛게 막 이렇게 바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 립밤은 색상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부담스럽지 않고 수분감도 주면서 정말 딱 생기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안에 귀여운 하트 모양이 있어요. 1호와 2호는 겉부분은 글리터로 되어 있고 안에는 컬러감을 더해주는 하트가 박혀있습니다. 근데 이 겉에 있는 글리터가 부담스러운 느낌의 글리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광택을 주는 정도여서 지금도 제가 이거 1호를 바르고 있는데 생각보다 약간 기름진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고 적당한 광택만 주는 정도여서 립스틱이나 립글로즈 대신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1호는 쿨톤 분들에게 어울리는 살짝 핑크빛이고, 2호는 웜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오렌지빛이 도는 컬러예요. 3호는 남녀노소 사용하기 좋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컬러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상하게 컬러 립밤을 바르면 반대로 각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제가 자꾸 뜯게 되더라고요. 이 제품은 각질이 안 올라와요.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데 기름기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여러 번 덧발라도 컬러가 밀리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제품을 좀 소개해드려봤고요. 정말 가성비도 너무너무 좋고 제품력도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추천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